일과 레드. 예, 제목이 Try the Marshmallow c h a l l e n g e 하는 건데요. 예, 한번 마 l l o w 로 뭔가를 도전을 해봅시다. 해보자. 이런 건데, you need 자 필요한 게 뭐냐, t w n sticks of spaghetti, one marshmallow, one meter of tape, one meter of string. 예, m 1m, 1m 이런 얘기죠? 이런 재료가 필요하답니다. 규칙이 있어요 Each team has four people. Each team은 단수 취급하니까 have가 아니라 h a s 가 되고요 이게 어번 문제로 나옵니다 You have to build the tallest tower in your class. 가장 높은 탑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가장 높은 탑이라면 네, 키가 높이 쌓아진 그런 걸로 얘기하는 거고 There's m a love must be on top. 그 다음에 꼭대기에 꼭대기에 머시멜로가 있어야 합니다. Term stand by itself. 그리고 그탑 만드는 탑은 예, stand by itself. Bicep and Hunja s a 혼자 자기 혼자 서있 o Hunja, Tagi Hunja t h e t i m e limit is f i f minutes. 시간 제한은 15분입니다 이런 규칙으로 이제 누가 탑을 튼튼하게 잘 높이 쌓아서 제일 끝, 꼭대기에 머 o 멜로 t 가 꽂혀 있는 상황이 되도록 만드냐라는 과제인데요. 어 p p e 네, h e 지 단수. 여기 최상급이니까 the tallest고요. m o s 예, 옆이 원형이고요. 다음 stand by self. 여기 혼자 홀로 이런 의미죠. By oneself. This activity is good for 이 활동은 뭐뭐에 좋다. 어디에 좋냐? 포가 전치사니까 전부 동명사 썼어요 building relationships 예. 서로 관계를 구축하는 것 형성하는 것에 효과가 있고 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효과가 있고 예.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효과가 있어 자 여기는 creative-ly에요 creative 가 아니고 think라는 어떤 동사의 행동 개념을 어, 수식하기 때문에 creative 가 아니라 creative-ly 가 되죠 예, 그 동사가 동명사가 됐을 뿐이지, 이렇게 예, 이제 도입부가 있는데요. 네, 예, 팀 A부터 먼저 볼게요. 예, 고그 전에 How did you do the r o c l e a l challenge?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r o c t u l l challenge를 했나요? every team도 역시 단수예요 j u e s t d h e s t h e r s t h e l l e f r c h a l l e n g e d i f f e r e n t l y 자, 각 팀은 그 t h e e r s h e f l r t h e c h e l l e n g e 를 서로 다르게 합니다. d i f f e r e n t l 역시 부사고요. Let's look at some examples. 여기 보기 사례가 좀 있는데 좀 봅시다. Which one do you like best?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요? 마음에 드나요? Which one? 어느 것? 예, 팀 A는 think before you act. 예,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라라는 팀그 제목으로 있어요. 이 제목과 이 내용이 맞아야 돼. w h a d many good ideas. 자, 우리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we talked about each idea 이야기도 했어요 각각의 생각에 대해서 아이디어치 하면 안되고요 in detail은 상세히 자세히 각각의 아이디어를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소술형이죠 예, it for two 가져진죠 의미상이죠까지 쉽지 않습니다 it was not easy for us to trust the best idea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first 는 사실 없어도 되지만 우리가 라는 의미상의 조어를 밝혀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of was냐 first냐를 고르라고 나왔는데 of는 아닌 것이 이, 이 s 라는 형용사가 사람한테 쓰는 사람의 어떤 인성이 아닐 때는 of, 인성이 알닐 때는 for를 쓰고 인성일 때는 for를 쓰는 거죠 이 s 대표적인 f 죠 예, important, impossible, 보통 그런 것들 easy, difficult 이런 애들이 푸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뭐 kind, careful, careless 뭐 polite, smart, wise 이런 것들이 예, 똑똑하고 착하고 이것이 오브를 쓰고요 의미상의 주어에 전체사로 써 어쨌든 자 우리가 하면 우리가 가 주어가 아니라 for us 음, 저 의미상의 주어로 받쳐줘야 가져진 주어 표현을 알두세요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뽑는 것은, 음, 뽑는 것은 어려, 쉽지 않았습니다. 예, 네, 갑자기, 지금 얘는 지금 뭐야? Think before you act.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간 거야. 갑자기 선생님이 5 minutes left. 예, 네, left란 표현을 씁니다. 남았다라고 할 때, 여기 지금, were left.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left라고 해서 5분 남았다. In a hurry. 서둘러서 우리는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 뭐해요? 붙여야지. 예, 그 스파게티 스틱을 테이블로 막 붙이고 함께. 그리고 나서 랩막 칭칭 감았다는 거죠. 예, 그 주변을 칭칭 테이블 를 테이블 붙이고 막그 주변을 네. 칭칭 감았다. 스트링 그 줄은 까스짝뚜뚜 그 테이비 스탭, 스탭, 막딱 들러붙었어요. 끈끈하게. 예, 요거 표현 알아두고요. 스톡은 과거 분사입니다. 예, 이어서 big mess. 그것은 되게 예 어저 너 저번에 그 지저분했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이런 거지. 아주 자, with one second left. 자, with one s 초 남은 상태로 자, with 뒤에 명사 뒤에 과거 분사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1초가 남은 거니까 1초 남은 상태로. 상태에서 아이프트를 시면 너 언탁 조건이 뭐야 꼭대기에 시면 너를 놓아야 되니까 꼭대기다가 에 시면을 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기가 팀 A예요. 까팀 그러니까 A는 예 네, 생각을 많이 한 팀이야. 이제 어법적인 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서수령 하나 있습니다. i t for two. 음, 정리 잘 해두시고요. 다른 잠깐 문제를 좀 그런 지문에 나온 기출인데요 여기 보면 You need 20 stick of spaghetti 여기서 뭐 올바른 거 찾는 거예요 t c t 에서 뭐 여기 틀죠 stick s i 여기 each team인데 have라 했으니까 해치고요 have You have to build the tallest tower in your class 여기는 틀린 게 없죠 The tower must stand by themselves 가 아니라 It's off 잖아요 It's off 왜냐면 더 타워니까 자오니까 이 서프가 돼야 되고 여기 thinking 아까 뭐랬죠? creatively 라 그랬죠? 예 그래서 답은 예우 C 요것만 맞아요, 그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 에 이제 요런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딱 보면 이 예, 가지와 진주의음성이좀 없는 걸딱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뭘 봐야 돼요? 요 부분 봐야지. cruel은 잔인한, 그러니까 사람한테 쓰는 거 맞아서 of him, it's cruel of him to do such a thing 근데 뭐 같지 않냐, 여기 to가 없네, 그죠 it's very impolite, impolite는 무례한 이니까 of him, 맞죠? this is so to her 근육이 그렇게 그가 말한 것은 되게 무례한 일이야 무례했어, 무례해, 맞는 표현이고요 예, kind 맞는데 어 r 까지 맞는데 my 아니죠 me죠 목적 격을써야지 그지 to d o n a t for t h o r 가사 사람들에게 어, 그 기부하는 것 내가 기부한 것에 친절했어 훌륭했어 It, it's easy for y o u for is 음딴건다 맞고요 dangerous도 역시 for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옵니다 예. 정신은 차리면 틀릴 수가 없어요.